네,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양입니다. 여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장에 왔는데요. 2022년 요즘 프랜차이즈 트렌드 어떤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 박람회장에 가기 위해서는 예, 코엑스몰 반드시 들리는 곳 랜드마크인 별마당 도서관에 들립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예스타필드의 랜드마크이고요. 예, 일본의 츠타야 서점이 기획한 일본 사가현의 타케오 시립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걸로 유명합니다. 예, 일본 타케오시는 인구 5만 명인데요. 예, 타케오시 시립 도서관 이용객만 연간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드디어 박람회장입구입니다 예, 3일 동안 연일 줄서는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야, 3일 동안 방문객 수만 무려 2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첫날에만 6700명이었고요. 둘째날 7,100명, 예, 셋째날 7,300명이 방문한 야, 프랜차이즈 박람회 중에서 문전 성시를 이루었던 곳이고요. 예, 창업통은 예, 이번 IFS 예,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2,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80%가 외식 브랜드이고요. 5% 정도가 도소매업 브랜드, 서비스업 브랜드는 약 15% 정도입니다. 총 12,000개 브랜드 중에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브랜드는 300개 브랜드 정도가 참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 3년차를 맞이하면서 잠재적 창업자 수, 즉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접 창업 박람회장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무인 셀프 카페네요. 사실은 요 코로나 시대에 예, 무인 밀키트, 무인 점포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어, 이번 박람회에는 밀키트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이지 않더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무인 밀키트 외에도 다양한 무인 판매점들이 지금도 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음식점 서빙 로봇 행렬입니다. 야 로봇 전성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턱은 못 넘죠 턱? 완전히 턱은 못 넘. 턱은 못 넘고. 응. 매장 있으면 이 전체를 다 맵을 더 로봇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 아. 맵마다 이게 테이블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테이블을 찾아가고 그냥 서빙할 수있 그러면 가면 손님이 셀프로 내려야 돼요? 아니, 그거는 그 매장에서 네.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내릴 수도 있고 어. 고객이 내릴 수도, 고객이 내릴 수도 테이블 있고. 테이블 가서 딱 옆에 멈췄으니까 어, 어. 그 안내를 이제 고객이 직접 내릴 수 있는 메뉴를 하면 직접 내리실 고 어, 거. 맞아요. 그다음에 확인 확인 버튼 누르면 네. 다시 저기로 가거든요. 홈으로. 아, 홈으로. 자동으로 가. 기본적으로는 판매가가 2,200만 원 2,200. 대부분 업체분들은 다그 리스를 한다 다 이거. 렌탈로 렌탈. 아, 한 달에 299,000원 네. 30만 원. 렌탈은 이제 그 3년 약정이 60만 원이 기본인데, 네. 이번에 저희가 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 로봇을 저희가 5년 동안 AS 무료를 해두고 이 30만 원까지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내리는 게 문제네. 어, 내리는 내리, 게. 내리 뭐, 내리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내리게 하는 게 어.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네. 보통은 이제 종업원들이 그 많이 도와주시고, 간단한 뭐, 음. 뭐. 아, 이걸 하는 게 종업원 안 쓰려고 가급적으로 아, 하는 거지. 아, 3,700? 이거가 자판기 개념인데? 저 로봇은 저건 비싸겠다. 네, 가격 차이가 두배 정도 나요. 저한 1억 정도 되죠. 아니, 이억은아니고 7,200. 7,200. 네. 근데 이게 사람 손은 필요 없어요? 어 따로 원부자재 채우실 때 말고는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래. 아, 무인으로 이루어진 건.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주문하고 네. 하면 컵 떨어지는. 네. 컵, 컵 떨어지고. 네. 아 이게 지금 아, 시간이에요? 네. 지금 생산되는 시간입니다. 음... 예 무인 커피 자판기 아주 비싸고요. 네, 예,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셰프입니다. 야, 로봇이 알아서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요리까지 직접 뭐, 요리, 그 로봇이 우리를 하는 뭐 이런 로봇이 하는 치킨집 이런건 아마 보셨을테고 이번에는 야 누들 킹봇 해서 직접 로봇이 야, 직접 라면 우동 뭐 이런 다양한 냉면 요리까지 직접 할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강. 아니 맨날 인터넷으로 사 먹던 거다 여기 있길래 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아 재밌는 거 진짜 많다. 총 상품 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가장 하게 어. 나가는 거로 친다 그러면 100여 가지, 아, 100여 가지. 기본적인 제품을 사용하시면 아, 예, 예, 예. 예. 기본적인 제품까지 다 친다 그러면 200에서 뭐 예. 300까지는 넘는데 저희가 음. 모든 걸다 구비할 필요 없이 음. 가장 트렌드한 제품 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방송에서 음. 홍보를 해주는 제품 위주이기 그럼, 때문에 어. 최고의 부담이라든지 1인 창업에서는 20 이상 갈수 있는. 그러면 요즘 제일 매출의 1등 상품이 어떤 겁니까? 가장 매출은 나이드신 아. 분들이 이제 초록잎이라든지 관절 건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오메가. 관절 오메가 3. 네, 이제 오메가가. 아, 아 오메가 3. 네, 요새 제일. 아. 프로바이오틱스, 수엘리아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죠. 기본적인 아. 제품으로서 항상 아. 나가는 제품이고. 그러면 우리 백세라이프에서만 판매하는 가장 시그니처다 가장 이런. 다는 거는 쉽게 해서 이제 양태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예. 기능성으로 인정받아서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판매가가 얼마예요? 판매가는 지금 인터넷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2만 원 판매. 가 32만 원. 하는데... 예, 예, 그러면 보면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원가가 60% 정도, 70% 정도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사입을 한다면 어, 뭐, 뭐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면... 쉽게해서 이제 저희는 인터넷 판매도 하지만 예. 대리점 위주로 저희가 아. 영업을 해요. 예, 예, 예. 하기 때문에 판매가 인터넷에 판매되는 거와 예. 대리점 주가 판매하는 건 대리점주한테 최대한의 이익을. 예. 이익을 그러니까 30%에요. 평균 에버리지. 음 평균 50%라고. 50%, 50%. 그러면 지금 전체 20개 매장 중에서 매출로 1등 매장이 어디예요? 인천 터미널 같은 경우시면은예예그그 뭐 그, 기본... 인천 터미널 예예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60평 60평에다 <웃음> 7배 보통 한 1000에서 1500씩 어1000 예, 예. 그럼 1000 5 0 0이면 1억 팔아야 되겠네. 1억 못 팔면은 운영이 안 돼요. 예, 예 맞아요. 최소 1억. 아. 기본 10평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 음. 어, 그냥 한2000 정도는 기본으로 음. 올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혼자 영업으로서 2000 정도는 예예 예, 예. 야, 예. 아, 여기 선비 꼬마김밥이에요. 야야 칠곡점... 야, 예, 야 칠곡점 8,900 찍는다고... 수익률이 40%까지 갔네 이제... 와...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종로 직영점은 잘 있나요? 예, 네, 종가잘 되고 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서울에 6, 예. 6개... 아, 예. 서울에 예, 6개? 예. 야 경기도까지... 예, 예, 예. 예. 저쪽 제가 지금 선배 김밥 그때 제가 100개 매장 있을 때 만났는데 네네. 지금 150개가 넘었다면서. 어 어제 네. 한분 오셔가지고 계약하셔서 네. 164호점. 164호점. 아, 네. 이거 160표점. 야, 야, 야. 아무튼 선배 김밥이 나날이 진짜. 야 이게, 이게 뭐지 하나 200호점이 멀 멀지 않았겠네. 아 올해 안에는. 알겠습니다. 저 아, 이거 먹고 싶다. 여기 시식도 안 되는구나. 어, 아, 없지. 시식은 안된다고 해서 아 맞아. 그래요. 또 봬요. 예 예. 예, 할메게 이어서 크라운노프에서나 유명한 브랜드고요. 야 된장 식사류 아이템. 이 초짜도. 무인점도 무인점포 생겼습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요즘 무인점포는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수익성은 잘 따져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 무공 몇개 오픈했어요? 지금 전국에 6 8 여덟 개 있어요. 여다아 맞네요. 명륜진사갈비 이브랜드 무공 동가스 68호점 오픈했다네요. 국수 나온 몇 개예요? 548개. 5개 예, 협동조합 그렇구나. 본사인 국수나무. 예, 예. 전국적으로 음. 제주도, 으로마을적으로도국적도로어국적으로 한국적으로, 한국적으로, 한국적으로, 한국적으로, 한이적으로 한국적으로, 한국적이로 한국적으로, 랜국적으로 한국적으로, 한 아니요. 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실용성 있는 효과적인 영상을 제작하느냐가 또는 정말 관건이 시대입니다.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국내산 등급 고기로만 만들어 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장을해 가지고 예, 본설렁탕 본도시락 예, 여전히 샐러드까지 다양한 컨셉의 신규 브랜드가 e r 되고 있는 것 같고요. brand, Shingu brand, Shingu b 기 a n d Shingu brand, Shingu brand, s 개 i n 이제 brand, 네. 그, 어 h i n g u brand, Shingu b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 u 위 r 있어요 s h 위례? 아 성남, r 파 위례. 몇 개월 정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일. 1 5일 아... 15일 기준으로 점프 빼고 얼마나 잡아야 돼? 6,000. 6,500. 그럼, 그럼 최소한, 최소한 1억이네. 이게 저기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거예요? 밥은 요 기계로 빼는 거요 아, 요 기계로. 아, 이거. 그러니까 5일이면 된다는 얘기구나. 아. 기계로 한다. 기계로 한다 최단기간 최다점포 오픈 저는 개인적으로 최단기간에 많이 오픈한 브랜드가 정말 좋은 브랜드일까늘 뭐 저는 생각합니다만 신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야 이번 박람회 초밥 브랜드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기계로 만드는 초밥집 소비자반응 잘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3월 24일부터 3일간 창업박람회 정말 분주한 3일이었는데요. 예, 창업통은 늘 상권 현장에 있습니다. 창업 관련 아이템, 프랜차이즈 아이템, 브랜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창업통에게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